그냥. 나왔던 지효님의 공감, 첫 번째 미니 앨범 얘기도 게스트 윤경 작가님과 함께 해보려고. 이게 음. 같은 곡은 아니지만, 그치? 같은 같이. 앨범 을은 앨범. 음. 음. 이 앨범이 또 되게 막 여러 작가가 있는 것도 아니라 괜히 음. 이때도 반갑긴 했어맞 <웃음> 메들리 딱 들어온 그러니까. 날 음. 이게 스크롤이 이제 아, 이 곡은 누가 쓰고? 이 곡은 응. 누가 쓰고? 이게 보이잖아 근데 사실 이게 작가님들도 그럴 때 있겠지만 <웃음> 어? 어 나그곡좀 잘했던 것 같은데 아 어? 누가 듣길래? 이런 곡잖아요 나도 그때 좀 분위기에 좀 젖었었는데, 음. 그, 그 곡에 이렇게 조금 몰입이 잘된 채로 스며든 음. 상태일 때좀결과물로잘 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어, 좀 괜찮게 한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보냈던 곡인데, 음. 어, 그 뒤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이러고, <웃음> 누가, 누가 됐는데, 심지어 이거 한번더 썼었으니까. 아, 맞아요. 맞아 누가 됐는데?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이라이트 메드릴 서 어, 당쾌 이런 거예요. 어. 어. 아씨, 잘했겠네. 이러고, <웃음> 버전이 나오기 기다렸다? 안 물어달라고? 있답니다 아, 또두 어? 개를 마찬가지로 음. 찾으셨기 때문에 바지나라니아와 음. 나의 아버지 음. 좀 신분을 올리는 음. 가사가 있어 음. 특히나 저거가 그러니까 음. 약간 사실 이런 뭔가 나의 아버지 같은 그런 소재를 저는 아예 상사를 아, 못 받았을 때 그냥 당연히 뭔가 뭔가, 괜찮아도 괜찮아의 결이거나, 음, 아니면은 뭔가 차분한 러닝이거나, 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전혀 다른 게 튀어나왔는데, 여기도 괜찮아. 그, 나의 아버지 같은 음. 경우에는 조금 그의 앨범이 갖는 스펙트럼을 음. 조금 넓혀주고 음. 음. 싶었고, 그리고 제가, 강아지가 아, 너무 튀는 말인데 아, 강아지가 개춘기던 시절에 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음. 유치원 선생님의 어머니가 디오님 되게 팬이라고 아. 하는데요 아, 생각보다 연기를 하셔서 그런가? 아 맞아 음, 맞아. 디오님 어. 팬운이 되게 좋다운 운명으로 되게 더알려주더라요 어. 엄마 아빠 세대에서는 디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어느 드라마에 음, 나왔던 어느 영화에, 영화에 배우. 나왔던 배우 도경수 이렇게 네, 알고 계시니까. 막 그거를 보니까 아, 되게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혀서 음, 그 세대의 어른들이 듣기에도 좀 공감대도 있고 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이 돼서 한번 음. 쓱 음. 넣어봤는데 음. 됐, 됐어 됐어 음. 음. 그건 좀, 좀. 빨리 써지으셨어요네 어, 그거는 오. 조금 빨리 썼어요 근데 사실 나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네. 곡, 닭이 정박이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따는데 수품이 음. 조금 덜 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빨리, 음. 비교적 덜 힘들게 진행이 됐던 음. 것 같아요. 랩으로 막 이렇게 음. 찢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음. 아, 저희는 이 노래 너무 어려웠거든요. 다시, 다시 사랑이야. 아, 근데 다시 사랑이야 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 원곡이 영어가 음. 아니니까 음. 어려울 수밖에 없고. 써? 음. 진짜 안 나라고 생각해. 음. 여기 뭘 집어넣어야 음. 그게 마침, 어, 마침 가이드 음. 곡말했 가이드고 음. 이었던 버전으로 맞아. 또 아. 지효님이 그들그신그 음. 있어서? 근데 너무 생소하잖아요. 음. 맞아, 그런 말을 잘안 들어서는 음.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말하지만그 가이드 듣고서는 약간 저의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그 노래가 음 쓰기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 음 어, 노래는 좀 나오, 그니까 조금 음 들을때 나오면 나 즐겨 듣겠다 하는 노래인데, 무슨 느낌인지 너무 약속까지, 어, 알아, 알아. 약간 이 곡은 사실 그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앨범을 처음 나와서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이게 그러니까 일단 가사로.. 이야기를 음. 음. <웃음> 가사로 뭔가 곡이 좋아지는 음. 경우 음, 음. 그리고 곡도 물론 좋은 게 있었지만 이 한글 가사를 음. 만나고 그거를 또그 지오님이 보컬로 했을 때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 맞았던 아떨 음.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래를 듣고 진짜 약간 정말 좀쿵했던 아, 듣고 그랬던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앨범이 그래서이 구성도 되게.. 앨범의 구성이 다양하고 좀..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싸인 C D를 음. 그래서 음. 한번 인스타에 올릴 때도 막올 올해 뭐 올해의 명반 막 어, 그래. <웃음> 그런 거를 걸로 정면을 네가 꼽면아 그냥 앨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거잘 꼽거든요. 아 이거 이만큼 그 지났을 때 나의 뭐, 뭐 <웃음> 수빈픽 뭐쓰리 이런 할때 그때 그냥 아 올해 명반 그는낌을 어, 받았어. 진짜 명반이었어. 명반. 그 앨범 그냥 그 앨범에 깨끗해서부터 전체가 친그 뭔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음, 그러니까 이런 메인 음, 그러니까 작업을 할때 가사는 항상 그거를 되게 이거는 글이 아니라 음악이 있다. 음. 음. 나의 몸과 이런 문, 내가 음. 이 정도 문장 쓸수 있는 어. 이런 욕심을 항상 되게 음. 누가 흘려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러니까... 뭐. 처음으로 음. 이 음, 음악적인 것보다 되게 가사가 돋보일 음, 수 음. 있는 노래들로 음. 채워진 음. 맞아, 맞아. 어, 그런 음반이라서그 어, 그러니까 작사가 입장에서 뭐랄까 되게 약간 진짜 음. 황후랑 되게 기분이 음. 훨씬 음. 좋은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의 앨범이 또 되게. 맞아. 확실히 맞아. 연기를 하는 분이니까. 저는 그 기본적으로 네. 다 어, 근데 이거 부를 때 이것도 사실 연기라는데, 음. 이 감정을 집어 넣는 이 밀도가 음. 완전히. 그 감정이 정말 어느 한 곳에도 과잉하게. 맞아요, 맞아요, 맞 오히려 플랫한 거에 가까운게그 톤이 너무나 음. 적절하게 사용되는 느낌이 또이 앨범의 의미가 아, 아닐까? 그, 저는 음, 그냥, 슬쩍, 어. 우리, 음. 우리가 사이게 <웃음> 어, 앵커블. 어. 그럴 <웃음> <웃음> 때 저는 너무 좋았던 음. 게, 그 가사의 음. 내용이 되게, 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엄청 드라마틱한 사람 음. 얘기가 아니니까 음. 되게 그냥 일상에 쓰여고 뭔가 생활감이 음. 엄청 음. 있는 가사인데, 그거를 되게, 뭐랄까, 너무 연극적으로 안 부르시고, 응. 정말 너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진짜 그냥 응. 당연한 일인데, 뭘 세상 저렇게. 약간 근데... 이런, 이런 그, 무심하지만 응. 되게, 뭐라 그까 그런 바이브를 응.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응. 그그 그러니까 점... 사랑의 감정이 절절함에서만 나오는게 음. 아니라, 그게 음. 뭔가 담백하게. 음, 음. 뭐. 그니까, 음. 이 표현에, 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으신. 음. <웃음> 음. <웃음> 보컬. <웃음> 어. 저는 또암관나 가사 나온 거 보고서 또 느꼈던 게 내가 또 힙을 너무 많이 넣었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게그 사실 이 데모가 뭔가 이렇게 조금 쿨한 cool? 의도가 네, 네, 네, 네, 네. 있잖아요. 음. 근데 나는 그거를 좀더 서늘한 톤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힘이 많이 들어갔어. 음, 이게 어... 뭐 욕심이 생기면, 음, 아, 맞아요, 맞아요. 욕심에 잡아먹히면, 는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러고 나, 그래서, 어, 근데 나는 힘을 많이 넣었으니까, 어, 좀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음... 구성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어, 이게 라임을 쪼는 음... 그런 거에 있어서도, 특별히 모난데가안 보였던 것 같아서, 아, 이 정도면은, 뭐 이만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고. <웃음> 가사를 나온 거 보고, 아, 이거구나. 아니, 음. 힘을 다뺐는데 <웃음> 그래. 그런 걸 보고서, 역시, 난 아직 못다. 아 어머, 너무, 너무, 너무. 이게 더승이하네 진짜, 이게. 보고, 진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많은 작가님들이 제가 뭘 알고 일을 하지 어. 않을까, 저 정도로 일을 오래 했으면, 어. 뭔가 어. 방법이나 필수할 것 음.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어. 어. 것 같은데. 어. 그런 건도 맞아 응.